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오늘은 새우 군단에게 계란 노른자를 급여해 볼텐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새우에게 필요한 지방, 단백질, 비타민, 철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 갑각류 생물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단백질과 지방은 알을 생산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영양성분으로는 최고인데 새우 먹이로 적합한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노른자 급여 후 새우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우가 노른자를 먹는 과정에서 분진이 날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새우들이 관심이 많지만 날리는 분진으로 인해 근처에만 있더군요. 큰 덩이를 먹는 것이 아닌 분진 가루 섭취하는 모습입니다. 새우들이 노른자 분진에 놀라는 모습도 보이네요. 근처에 모여있는 모습이네요 알을 가진 암컷 새우들도 보입니다 평소 먹던 사료보다 칼로리가 엄청 높을거예요큰 덩이를 매달려서 먹을줄 알았는데 가까이 안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작은 아기 새우들이 올라가서 먹더군요 5시간 동안 쉼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성체 새우보단 작은 새우들이 특히 좋아하더군요 새우들이 점점 자리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와 먹고 반복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모습이 신기하더군요. 8시간째 모습입니다. 다시 새우들이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하하하하. <웃음> 먹고 퇴근하고 먹고 퇴근하는 모습을 반복하네요. 자세히 보시면 새우 4장에 노란색으로 보여요. 정말 열심히 섭취하는 것 같아요. 12시간이 지나니 작은 새우들만 모였네요. 조금씩 노른자도 떨어져 나가네요. 관찰하면서 문제점이 있는데요 노른자 분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날리더군요 새우가 하루에 다못 먹으면 부패합니다 새우가 200마리라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만 먹더군요 18시간이 지나니 새우들이 식사를 다한 모습입니다 이번에 관찰해 보면서 계란 노른자는 소량만 급여해 줘야 될것 같군요 다못 먹은 노른자는 제거해 주겠습니다 간식 정도로 급여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